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제1항 법인 설립에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수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제2항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.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.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, 3주간 내에 이전 등기 하여야 합니다. 제52조 변경등기,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. 제52조의 2부터 제53조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.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1항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제3목록과 사업명부 우리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